소선지서가 열두 소선지서인데,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왜 이게 소선지서라고 하는가? 이게 이제 분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대선지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정도가 이제 대선지서인데, 예레미야 <웃음> 에가도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는데. 아무튼 그 대선지서는 이제 분량이 지금 많고요 <웃음> 이게 문예비평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호세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그거를 이제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인크루, 라고 해고 수미 상관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짝을 맞추는 일을 하는데, 사실 그, 그 사본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식으로 안 되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으로 보, 보기보다는 이제 내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오세아 아, 그저이가 속한 그 소선 이서에 대한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은 여호스틴이 제일 처음 했다고 했고요 음, 주, 주된 내용은 사실 아,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신실하심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또 이스라엘의 그 패역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가신다 하는 그런 주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은 이제 메시아 중심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통한 회복, 그 회복뿐만이 아니고 또그 온전한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종말에그 날을 한 날로 봤다고 했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날로 봤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아, 그 벌어지죠 초림과 재림으로 벌어지고. 사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예언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종말의 날에 이제 완전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다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표현도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계시가 완성된 시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어 소예언서에서 이제 그리도 스 중심의 내용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제 우리, 우리에게 우리 교차적으로 어,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의 내용 구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세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장에서 3장, 4장에서 <웃음> 그, 10장까지,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본론이 이제 4장부터 11, 10장까지고, 11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이제 사실, 선지자들은 굉장히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고, 보통은 <웃음> 그, 이제, 부정한 사람들하고 혼인도 하지 않아야 하고,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지금 여긴 이상한 지금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계시와 관련된 특별한 명령이죠. 어, 음난한 아내를 취해서 음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됨에, 그 인간론이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웃음> 호세아서, 어, 그 <웃음>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주전 740년대, 이제, 그, 러니까그 여러 보암 사역의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그, 망하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3년 전, 2년 전, 그 때까지, 724년? 그 때까지, 그러니까 약한 24년 정도 활동을 한 걸로 보여져요. 사, 그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북 이스라엘의 형편은 아주, 아주 아주 몰락의 길로 달려간 그런 환경이었죠. 아무리 이제 선지자들 동원해 사실은 그 분열 왕국 때부터 저들은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북 이스라엘에도 계속 이제 죄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직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언약에서 배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그들로서 할 일이 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그 어,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어, 점점 더 타락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죠. 특히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에 같은 경우는 여로 보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북쪽 그그 아수르의 그 나라가 왜그 스키타이족의 그 침입을 받아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쪽 아래로 영향을 못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영향을 못 주게 했어요. 애국은 애국대로 또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자위과 솔로몬 때의 그 지경을 회복할 지경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신명기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됐었는데 넉넉한 환경 속에 살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더 이제 <웃음>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웃음> 이방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에 전심하지 않고 아, 세상의 눈길 돌리고 인간의 방법에 인간의 뭐 자기 중심의 그 삶을 추구하게 될때 사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아주 비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리도가 오시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또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 그대, 어차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거든요. 징계는 완전히 형벌적으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래요, 징계는.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을 사랑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들은 회복될 수 없는. 어. 그, 그러니까 저, 이사야서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나무가 진짜 제 역할을 못하면 배어버리는 거잖아요. 배에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 구루터기, 베어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것이 이제 남은 자와 같은 자들인데, 거기서, 이제, <웃음> <웃음>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자비를 알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도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남은자 그 스파냐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서도 사실 주님이 계속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또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당, 저들이 돌아오고는 안 돌아오고는 당신의 일을 그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심판할 건심판하시고 자비를 베풀 건 베푸시는데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자비를 어, 깨닫고 그열 그루토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로 나와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한 두목 한 다윗 이오 시기까지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에,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부에리의 아들로 나오죠. 1절, 1장, 어, 1절에 보면 부에리의 아들로 나옵니다. <웃음> 그, 여와의 말씀이, 그, 아, 그 부에리가 호세아의 아버지라는 것 외에는 이제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이만 시대가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왕들의 시대입니다. <웃음> 먼저 유다 왕들이 언급이 되죠. 우시아 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야, 항상, 그,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언약의 수호자들이에요. 언약을, 소, 언약을 보존하고 지키고, 언약을 계승하고, 그,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축이 된, 주류가 되는, 그, 남쪽, 유다를 먼저 거론하고, 북쪽, 이스라엘, 형편을 따져보는 겁니다. 북쪽이, 뭐, 저기, 어 단순히 호세아 선지자가 민족주의자였다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부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어떤 주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 그, 그 즈음에 이제, 어, 비주류로 있는,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있는 그 세력들이 어떠한 형편이 어떤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음. 어, 유다 왕들이 먼저 언급된 점들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음. 이스라엘에, 호세아, 호세아가 이제 많이는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 전한 그 전과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웃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뭐 43회가 나오고, 유다에 대한 내용이 15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웃음>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에 전한 말씀은 무엇보다 그들이 돌이켜 여와와 호그왕 다윗을 구하게 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만 사모엘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라는 표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때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어 왕들과 백성들로 언약을 지키게 하고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메시아 중심의 그 세력들이 주류가 되는 거죠, 언약에서. 호세아가 활약하던 시대는 단연 이스라엘 왕, 어, 여로 보암 때입니다. 이여로 보암은 아,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 나라를 세운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처음 분열왕국, 여보암 여보암 할 때, 여러보암 할 때, 그 여러보암은 1세라고 그러고,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사역을 했던 시기의 왕은 여러보암 2세라고 이제 우리가 알, 알면 됩니다. 그의 지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1년간 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되죠. <웃음> 남쪽 왕들 중에서도 사실 40년 이상 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문하세가 55년으로 제일 길게 했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한 52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아, 그, 세 번째로 들어갈 인물이에요, <웃음> 41년이니까. <웃음> 우시아가 42년 통치하고. 그는 그 예우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예우가 이제 그, <웃음> 다섯 번째 왕조의 시작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우가 예우가 이제 아합 집안을 그러니까 오무리 때부터 사실은 아, 아, 저기 사 왕조인데 오무리 아합 아시아 요람요람 이것이 오무리 왕조라고 하는데 그 이제 아합과 이세 아합 이 이세, 아합과 이세벨 때 이제 이교도 그 우상숭배가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웃음> 북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우를 통해서 그 심판하시죠. 그 핏값을 갚는데, 나보세 그 포도원을 취하고, 뭐, 악행을 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왕조인데, 예우 때 그것을 갚게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후가 오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됐고, 예후 여호하스, 요하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보암. 여러 보암 밑에 그, 이제, 다음 아들, 스가리아까지 오왕조가 됩니다. 전부 이, 북쪽 이스라엘은 구왕조인데, 이때 오왕조 이후에는 계속, 그, 하나씩 바뀌어요. 살룸, 문하임, 그, 에, 에. 그, 살룸까지, 살룸까지, 아니, 살룸이 유왕조고 문하엠이 이제 7왕조. <웃음> 문하엠, 부가이야. 그 다음에 베가가 이제 8왕조. 마지막에 호세아가 이 구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피, 피, 피비린내 나는 그 역성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어, 왕조가 바뀌게 되죠. 아무튼 그 예우 왕조의 그네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다. 근데 여기 사실 여로보암 왕 다음에 <웃음> 그 스가랴 살룸 무나임 이게 쭉 어, 베, 그, 어, 부가이야, 베가. 이렇게 호세야, 이렇게 나올 만한데, 이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 거론하지, 않, 없어요. 왜냐면, 사실 거론할 필요도 없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왕을 대표로, 어, 놔두고, 그냥, 나머지는 거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여로 보암 2세 때 가장 요나의 예언대로, 그, 1기야 14장 25절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아주 빼앗긴 땅을 많이 회, 회복을 합니다. 아 계속 그, 그동안 뭐, 왕정이 다섯 번이나 바뀔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그, 내정은 굉장히 불안하고 외침도 찾았는데 여러분한 2세 때 모처럼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아주 안정을 그 찾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을 받을 짓을 그 하게 됩니다. 여러 보암이 죽고 불구, 불과, 불과 30년 후에, <웃음> 불과 30년 후에 그냥,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웃음> 6명의, 6명의 그, 음, 왕위 그, 6명의 왕이 왕위에 오르고, 바뀌게 되고, 이제 네번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배도하는 백성을 향해서 호수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은 잠언 지금 이제 19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전하는 말에 주의하라 그말 하나님의 말 말씀에 그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인생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인생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지키고 입으로 증거하고 그 발로 그걸 지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지난 저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열매를 그다 맺고 이제 일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그그와 같이 이제 다 성취한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서 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령한 싸움을 하고 또 기업을 누려가는 것 그러니까 알고 또 그리도를 스 드러내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신령한 싸움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일을 다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요소 요소들을 다 이게 신자, 빌리포스 1장 6절 이하에 나오듯이, 착한 일을 시작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완성하실 것까지 다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난 주가, 어, 월요일날인가 네, 제가 <웃음> 그 우체국 옆에 있는 그뭐 커피 파는 집에 가서 커피를 하나 사사 사, 사 왔는데 거기서 잠깐 이천에그 어, 아, 이호와 아, 안파라고 그 침례교의 그 이단으로 알려진 거기를 다니더라고요 그 양반이 근데 그 얘기를, 그 양반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메추엘리 주세요. 메추엘리 주석이 주석 중에 거의 최후의 고전과 같은 주석이에요. 그 주석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인데, 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거는 안 믿어. 사도신경도 안 해, 그래서. 사도신경도 고백을 안 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서 <웃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저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알죠. 하나님 말씀 공부. 근데 지금, 그 열심은 우리가 배울만 하죠. 그 이제, 그 방향이 약간 틀려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그, 이교도들, 이단자들의 열심을 사람들이 그 헛된 열심인데도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는 진짜 진짜 본질을 알고 그그허 사랑을 거저 받은 자들로서 사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뜨겁게 열심이 있어야 되요 열심도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데 그것만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그, 탐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이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참 소망인 거.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그 어떤 기쁜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그 기쁜 소식이 없다. 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어렵다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억눌려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하냐고 자책을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계속 세워가시고, 자유를 주시고, 자꾸, 이 고, 고멜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 고, 고멜이, 우리 자신이 고멜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 사실 그, 이스라엘이, 그, 에스겔에서 23장에 보면, 애국에 있을 때부터, 애굽의 그, 어, 하체가 큰 족속들하고 행음했다고 했어요. 에스겔스의 입삼자에. 그걸 정결한 처녀와 같이 여겨서 혼인했는데, 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쪽 아주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거를 의지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타락을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아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참 이스라엘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 어, 우리가 아까도 생각을 했지만 여러 보암2세 시대 의 유다 왕은 이제 우시아인데 아, 우시아가 그 791년부터 주전 740년까지 에, 그러니까 50 <웃음> 이제 실제 51년 이렇게 사역을 <웃음> <웃음> 아, 해수를 치면 이제 52년인데, 예. <웃음> 그때 이제 겹쳐집 근데 요담과 아하스, 요담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 다음이 이제 그 요담인데, 그 섭정기간이 좀금 끼어 있어서, 우시아가 진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신 섭정하는 섭정 기간이 겹쳐서 요담 때는 750년부터입니다. 750년부터 736년 그 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736년에서부터 716년 이게 1, 1년씩은 앞뒤로 바뀝니다. 히스기아가 이제 700 16년에서 687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전 715년에서 우리는 배우기를 715년에서 686년으로 배웠어요. 실제 근데 그 629년 8년 그 그때부터 사실은 그 섭정을 하죠. 섭정을 해갖고 근데 실제 이제 단독통 치리가 이제 715년 6년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어, 그 아하스 여러보암이세 시대하고는 이제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겹쳐지지는 않는 거죠. 호세아가 북쪽에서 여러보암 이후 왕위에 오른 모든 왕들 스가랴 살룸 누나헴 푸가야 문하, 베가 호세아 그, 그 지세에도 말씀을 전했을 건데 에, 이 여섯 왕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하는 호세아스 8장 4절 말씀처럼 이 왕들은 에,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인정을 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 정통성이라고 는데 사실 북쪽에 정통성 있는 왕은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 하나님께 앞에 아, 악한 왕들인 거예요. 다. 악한 왕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 보암 미세만 거론한 거죠.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지배에 갚으며 이스라엘족 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 하신 것과도 이제 붙어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2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추적해 보죠. 여기 부분은 이제 이상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상한 명령이 이제 정상한 명령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상한 명령이 시작되고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는데 이스라엘, 이 로루하마, 로암미 이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예언으로 어, 끝납니다. 이상한 명령에 대해서 먼저 보죠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한 이니라 선지자들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렇지만 선지적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에 이렇게 뭐멍에를 맨다든가 뭐. 띠를 띈다든가 썩은 뭐 배띠 같은 걸 띈다든가 그건 선지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이, 이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긴 선지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음,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음난한 아내를 취하라 하십니다. 비슷한 시대에 이제 그 이사야가 손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늘의 어전에 끌려갑니다. 우시아 왕이 그게 죽은 게 740년이니까. 그, 그, 그 즈음에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죠. 그때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시아가 성수에서, 음, 에, 분양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 있었던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분양하려 한게 아니라 왕이 한 것이지만 그가 대표하는 백성이 부정하고 자기도 백성 중에서 그러하다고 깨닫고 느낀 것입니다. 이사야 선생가 그런 거죠. 죄를 깨닫는 이 사실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인물인지 나타납니다. 호세야도 그처럼 아주 거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호와의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웃음> 그것도 그가 선지자로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때 그런 이상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혼인규례와 하나님 나라 혼인규례와 맞지 아니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여호와께서 호세하더로 실제로 엄난한 여인과 혼인하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비유나 환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실제 혼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죠. 실제 혼인인데, 실제로 음행한 여인이 아니라, 신앙상 음행한 또 여인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 해석은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고멜의 모습과 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음란한 여인이에요. 실제로. 그 여인과 혼인하라는 거죠. <웃음> 그니까, 어떤 비유나 환상도 아니고, 신앙상의 그, 음란도 아니고, 겉으로는 정결한데, 속으로는 이제 세상을 그 탐한다. 그,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음란한 여자. 데려다 나면 또 나가고, 데려다 나면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그 짝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일로 사실 음란한 자식도 그래서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고 이게 외관 남자의 자식이에요 네. 보면. <웃음> 그런데 이제 음란한 아내 라는 표현이 고멜이 혼인하기 전에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혼인 후에 음란한 여인 하게 된 여, 될 여인이라는 그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 행운한 이라는 말씀과 붙어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혼인할 때즉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했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호세아스 2장 15절에 이스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 날과 같이 하리라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가 지금 우상 송기는 때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때는 정결을 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애국에서부터, 이제, 그 가늠한, 이스라엘은 애국에서부터 가늠한 존재. 이, 에스겔서 집에 돌아가서 에스겔서 23장을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아니, 이건 19금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웃음> 실제적으로 애국 사람들이, 하체가 크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계 인들 중에서, 어, 애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하다고 하던데, 그, 약한 축에 도, 도, 속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 하체가 큰그 애국인들을 아주 사모하고, 그게 아주,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실제적인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보면. 뭐.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낳은 자식들도, 혼인 전에 낳은 사생아는 아니고, 혼인 후에 낳은 자식인데, 이제, 그 외관 남자의 자식들,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 아무튼, 어찌됐든, 호세아로,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음난한 여인과 혼인하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정결한 선지자로서 사는 존재인데. 게다가 또 음난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아주, 그런 그 자식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이 명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이제 기대와는 좀 다른데 우리의 생각이 심지어 선지자의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장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주셔서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시는 것이 그 타락한 현실에서 호세아가 말씀 전하는 일에 아주 유익할 것 같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사단의 사자와 같이 복음전파의 큰 장애인 지독한 질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강구한 것은 사도의 순진하고도 이제 친밀한 생각에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사도를 보자마자 그 벌건 눈에 고개가 확 돌아가 버리면 복음 전할 기회 자체가, 자체가 없어질. 여기 이제 안질이라고 확실히 이제 정해놓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막 높다 그러지 확실히 안질이었다라고 음, 안해요. 이제 칼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는데. 음.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그, 외적으로도 그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에 떠나기를 바랬는데, 그냥 족한 줄 알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그냥 수용하고 받,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사자가 있는 그 열악한 현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신이 드러내시겠다 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약한데 강. 우리는 꼭 잘되고 형통해가면 세상에서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그 백성됨의 정체성이 더 확실히 그 드러날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잘 돼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그 그래서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쳐 가시는 거니까.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에 영광스러운 것이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은혜다. 그냥 항상 형통해서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의 나된 것, 사단의 사자가 들어와서 있고 형편없이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뭐 감옥에도 내려가고. 네. 그런 일에도 이제 늘 감사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외적인 형편의 그, 그,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얽매임과 노임의 그,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얽매임이 얽매인 대로, 노임이면 노인 대로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 옥중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독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아, 거부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 가지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한그 목적이 이제 1장이나 3장 끝에 그그 음. 그, 그 본심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만 14절에 처음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라 하십니다. 중간에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사도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성냥하리라 하시고는 리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 쉽사리 조화되지 아니하는 이 이상함이 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거룩함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고 괜찮아서 구원받는 줄, 형통하고 잘 사는 줄 생각하면 크게 오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높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뭐 괜찮아서 더 많이 깨닫고 그런 게 없습니다.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가졌으면 더 많이 베풀고 해야죠. 더 건강하면 더 섬기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자랑하면 그최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악이에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건 모든 게다 은사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 신자들은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났어요. 불신자들은 다 거기 매이잖아요. 가난, 질병, 뭐 전쟁, 뭐 죽음, 뭐다 매이죠. 부, 뭐 이런. 근데 신자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돼. 이제 모든 이제 모든 매임을 뛰어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은 거죠. 이 얼마나 큰 자유와 안식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이건 그러니까 조금만 뭐 아픔은 그냥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조금만 가난해지면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거야말로 이상한 신앙이에요. 예. 그 이상한 신앙. 우리는 참 기이한 신앙을 가졌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매임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이죠.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걸 아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어떻게 할수 없다. 이게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부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메이고 종로로 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 다시 메이면 안 되죠, 우리가. <웃음> <웃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다. 우린 땅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야 땅의 종교밖에 못하죠. 못 생각하죠. 그 이상은 절대 뛰어넘을 수없어니 하늘의 종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 은혜를 어, 받고 누려가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실로 어, 이제 부활의 신앙 아주 역동적인 신앙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사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 호세아서 13장의 그런 말을 인용해서 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와 영원한 생명을 그 죄와 죽음이 그 없어진 뒤에 더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건강하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게다가, 어, 그, 그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바로 사람 대신 그리토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비 중의 신비, 모든 새로움의 새로움이신 그리토 안에서 여전히 우린, 어, 죄, 우리를 죄의 그 미군과 같은 현실에 있게 하신 이상한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마음이 더욱 좋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몰라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그 일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아, 이루실 것이다. 그런, 그러면 참, 우리의 미래를 그다 아. 확정받고, 노력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착안을 치고, 그리도를 쫓아가는 게, 결코, 무거운 게 아니고, 즐겨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 자기가 조금 수고하는 것 같고, 광내고만.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무슨 재판장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일이 지나가고 그런 일을 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음.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